근관이상현상은 대지진의 징조로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땅울림, 동물의 이상행동 지진능과 기상이상현상 그리고 TV와 인터넷의 통신장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1년 12월 14일에 한국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상청에서 규모 5.3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다시 4.9로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작년도 한반도와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최대 규모였습니다. 제주도에서 쿵소리와 함께 건물이 수초간 흔들렸고 바다 건너 전남과 광주, 전북, 경남 등에서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지진감지 신고가 169건이 들어왔고 유리창이 깨지거나 바닥이 기울어졌다는 경미한 피해 신고도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주에서는 규모 4.9의 지진 이후 10분 만인 오후 5시 29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4km 해역에서 규모 1.7의 여진이 처음 발생하고 같은 날 오후 10시 36분쯤까지 인근 해역에서 여진이 13차례나 이어지면서 제주도민들은 불안감에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진과 더불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운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 제주 하늘의 양떼구름에 지진은이 출현을 했습니다. 며칠 전 3월 11일 일본 관서지역 북서부의 휴고현 남동부에서 규모 4.2와 3.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 관서지역 북서부의 휴고현에서 지진이 하루에 두번 발생한 것은 2016년 4월 10일 구마모토 대지진 발생 일주일 전 그리고 2008년 6월 3일에도 있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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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했던 일본 기상청 발표 규모 7.3과 미국 지질조사국 발표 규모 6.9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휴고현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휴고현 남부 대지진, 한시나와지 대지진은 당시의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 전역의 근관 이상 현상들이 1995년 한시나와지 대지진, 휴고현 남부 대지진 당시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995년 효고연 남부 대지진 당시의 근관이상현상 지진전조 현상들을 살펴보면 1995년 1월 17일 대지진 발생 며칠 전부터 지진 발생 직전까지 효고연을 포함한 일본 관서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상 현상이 발생 했다는 사람들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 중에서는 지하수위 우물물 수위의 수위 이상 지진후을 비롯한 의문의 야간 발광 현상 목격 제보 그리고 지렁이나 곤충의 이상 대량 발생, 동물의 이상행동, 휴대전화 등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이상, 태양과 달빛의 이상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로 2021년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일본의 이상현상들과 똑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언, 정보를 수집하는 연구자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검증이 부족해 대부분의 이상현상과 지진과의 연결은 유사과학에 지나지 않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백관 이상현상 중에서도 1995년 1월 17일에 효고현 남부대지 한시나와지대 지진 발생 10년 전인 1984년부터 고베약과대학이 기록했던 대기중 라돈 농도의 이상현상이나 지하수위의 이상 수중 라돈 농도의 변화 등 약간의 유의성 상반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지질 환경에서의 나돈 농도 측정 자료나 지하수위의 꾸준한 측정 자료가 부족해 이런 현상이 지진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입증하기 어려워 전조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연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일본대 지진과 구마모토 대지진 역시도